다른 사람 조용이라고 되어 있네 왜 이런거지 너나 조용해 다른 분들 못 구한다 이거 어, 안녕하세요 명품계 큰순 키키입니다 음, 한번 털어 왔고요 하나하나씩 언박싱 하면서 하울 하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다나텐데 김희선 어 고수를 또 두개 샀네요 <웃음> 아니 아까 고수 샀는데 아, 착각했네. 근데 뭐 이렇게 있는 거다 사오는 게제 취미라서. 65g에 1,700원짜리, 62g에 1,120원. 이틀 지난 거 30% 할인해서 르거든요 우리 지평, 명품이자 2년을 숙성시켜서 만든 된장이라서 다른 데서는 못 보낸 퀄리티고, 소음 지평 찹쌀 고추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쌀이랑 찹쌀이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나라 콩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질이 좋거든요, 가죽질이 두부는 강릉에 유명한 거 아시죠? 이 초강두부도 컬러레이션 해가지고 들여온 거고 340g인데 한 3,500원 정도 했었어요 다른 데서는 이가포츠구는 뭐좀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유황가루를 뿌려서 만든 딸기거든요? 소리 다르죠? 만든 장인의 얼굴까지 이렇게 어,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생산자님, 네 이렇게 사갖고 여기 늙은 호박이 또 있거든요. 저가 아. 먹기에는 좀 맞지 않는 거지만 이렇게 늙은 호박도 있어가지고 음 제가 먹어줘야지 잘 맞이겠죠? <웃음> 그리고 우유는 아까 차 안에서 많이 마셨어요.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무항생제 인증 마루토 목자 우유인데 <웃음>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명품 크리에이터 키키입니다. 다 음? 아, 나는 진짜 뭘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이거 건 미역. 이거 한번 휘감으면 벨트로 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 잘 썼는데 이번에 너무 빨리 다 먹어서 우리가 미역을 좀 소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더 사왔어요. 천원짜리. 아, 놀 데가 없다. 집을 큰 데로 좀 이사 가야 될까봐. <웃음> 내가 말해놓고도 웃기다. 그리고 요거는치커리조용이라고 되어 있네. 조용히 하래요 치커리 조용히 해왜 이런거지? 너나 조용히 해 이런 치커리 이런 짓거리 하라고 상거 아니지만 국산이고 700원이에요 근데 이거격 주고는 못 사서 더니까 그러니까 V V V i 이비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신 거고 겨울무가 진짜 달고 맛있거든요. 나니까 이렇게 바로 밭에서 딴거 구할 수 있지 다른 분들 못 구한다 이거? 야채 명품 시장의 큰 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흙에서 바로 뽑은 거 오늘 같이 잡은 거 갖다 준 거거든요. 요거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해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요. 양상추. 상위티가 진짜 단다. 이거 다른데서 못보는 피부 혈색이거든요 보여줄게 가까이서 아, 어, 그 흙냄새 그대로 나 마트에서 파는 그런 마트 냄새 아니고 흙냄새 그대로 나요 봐봐요 아니 이거 투명한 거 어떻게 할까야 영롱한 거 이것도 친환경 이거 퀄리티 어떻게 할 거야 너 한번 돌아봐 어, 들고 돌아봐 이렇게. 근데 2500원 무농약 이거 하나만 이렇게 메고 다닌다? 그럼 애들 껌뻑죽지 이거 먹어야 되지 대추전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덮어서 날개처럼 퍼프 해가지고 다니면 시간 다 빼먹지 이렇게 그리고 오늘의 메인은 뭐다 양파 요만큼 1kg에 2터원 그것도 무려 무농약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친환경 무농약 근데 얼마? 얘네만 했는데 4만 원이 안됩니 이게... 읍 제가 왜 이런 거를 하게 됐냐 제가 누구 엄마예요? 나, 초록 엄맞잖아 그래서 그래, 초록만. 모든 게 그린이어야 되거든요. 그린? 명품 결이에요, 이게. 이샐러리가 이렇게 안 나오지. 와, 셀러리 향 너무 좋다. 샐러리는 진짜 깨끗한 애들이어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마요네즈 싹 찍으면 끝이야. 오구오구 잘먹는다 김기사 이따가 이거 내가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면 돼요 알았지? 아 네네 빨리 주겠습니다물넣고딸기넣고 또한번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싱싱 드림 야채 가자 가자 싱싱 드림 야채 싱싱 드림 야채 Let's get it 도착했습니다 다시 가시자 좋은 물건이 더 많아졌어요 이거 친환경 안파가 2,000원인거 많이 되냐고 애들 얼마나 싱싱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냉이. 냉이 사가야겠다. 2,000원. 아 이렇게 싱싱한 딸기가 7 0 0 0원이면말다 낫지. 이거 5g이야. 이거 500g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포장했어. 오늘 아침에. 너무 어, 맛있겠다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안 사고 배경. 이거 어, 이제 고추장을다 먹었거든요? 고추장도 사왔게요지평 고추장. 순한 된장 음. 물을 사리고 하나 사고 지금 제가 여기도 없거든요 엉망생지에 있는지 할인 판매 나 보이냐 친환경 살려면 득템 1,000원 무 있고 어무좀 사야겠다 무 이만큼 1,000원이에요 그리고 생채상추도 870원 케일 1,000원 너무 할인이 많이 침치가 되기 지금 서는 1,120원을 해야 되네 한 주에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700원에 친한 면을 이렇게 3, 700원을 먹어야 되냐고요 게 지금 3,400원 얼치 2,000원 얼치 2억 더 건져야지 너무 잘 먹었어 오렌지 배추인데 맛이 달고 고소해요 된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저 지금 된장이랑 고추장까지 담았어요 오늘 이거 먹어서 하나씩 넣 그래야겠어요 그것도 하나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 너무 많은데? 넣어 많은데 이거? <웃음> 아 진짜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 또 추천해주신 거 없어요? 딸기 넣었어요 벌써 이몇 그램이에요 딸기가? 이게 500g인데 아니 500g인데 7,000원에 요즘 어디서 팔아 만원 하잖아 요새 여기서 만원 넘어요 500g에 이 퀄리티인데 이게 7,000원 500g에 지금 다 그렇죠. 13,000원 팔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신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손질은 제가 벌써 됐고 아 이렇게 여기서 하시는구나 음. 내가 다른 데는 큰 손이 아닌데 이런 어떤 좀 가성비 좋은 곳에 오면은 진짜 큰손 중에 큰 손이 되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우유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깨운한거 아시죠? 다른 거 모르겠고 이거 한번 꼭 드셔보세요 생긴 거는 안 사먹은 것처럼 약간 디자인되어 있는 거 솔직히 좀 인정 진짜 맛있다 레알 트루가 내가 야채 머핀 만들어줄게 러츠 가. 달걀 두개 넣고 하나 두개 넣고 시금치도 한 넣고 그다음에 미니 한줌 넣고 미니 쭉쭉 있다 미니 쭉쭉 있다 미니 천천도 있어요 파프리카 볼까? 아 오늘은 노란색 먹어야 돼 빨간색 파프리카는 어때 다 먹었어요 오늘은 노란색을 먹을 거예요 오늘은 좀 크게 줘볼까? 작게 작게 이렇게 줄게요 맛은? 음, 시금치를 이렇게 갈아온거야 파필드 가져? 응 파필드 응. 맛있지? 혹시 크게 줘도 돼? 아니 작게 그래요 작게 작게 줄게요 얘는 뭐야? 얘는 시금치랑달걀을 넣고 간건데 이거 엄청 맛있는 저기 해줄거예요 입맛을 위한에리스톨카지 조금 참고 이렇게 됐는만브는만브는 튜브는 튜브는 튜브는 튜브는 튜브는 간식이 튜브는 튜브는 튜브는 튜브는 튜브 이거 맛있는 마들렌 같이 생긴 거 간식이야. 엄마들 먹어볼게. 이거 안 먹을래? 안 먹을 거야? 왜? 우와 우와 안에 이게 뭐지? 음 맛있다. 이거 안 먹을래? 안 먹을 거야? 어. 조금만 먹어봐. 맛있어. 엄마 꿀도 뿌려줄게 그러니까 들고 먹어봐. 음. 자, 여기 올려놓을게. 조금 실패한 거지만 아주 맛은 럴싸합니다첫 번에 이렇게 정도 나왔다는건 진짜 큰 행운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예쁘죠? 모양도 마들렌처럼 돼가지고 계속 찌지면 이렇게 속이서흘러색이야 너무 담백해서 좋아요. 애기름 좀 마셔볼 수도 있어. 맛있게 많이 만들어야지. 음! 음! 된거 같아